너 지금 형한테 몇년 왔었지 원래? 9년 9년 왔는데 형 하루 일어날 쉬는데 딴데 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? 네. 아니라고 해아 근데 가끔 딴데 갔다가 어어 어. 항상 이어 갈게요 <웃음> 저는 숟가락만 얹겠습니다 이게 네, 거 수술인 같아 <웃음> 수술인거 같아 자 오늘은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? 우리 손님이 <웃음> 손님이 오셨다가 이제 어제 제가 쉬서 일단 다른 데서 잘랐다고 했는데 아, 무엇이 문제일까요? 근데 일단 뭐 자잘못을 따지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요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자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좀 많이 뭐떠 있긴 한데 떠 있긴 한데 요 부분은 좀 파였고 이 부분은 좀 약간 너무 하얗고 같이 여기처럼좀 약간 전체적으로 수술 차라리 놔뒀으면 길이 안 자르고 놔두고 그냥 붙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파인거 정리 좀해 줘야 될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도 일자로 자르면 좀 그냥 일자로 잘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약간 비대칭 일자 그지 어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도 제가 이거 일자로 이렇게 자르지 말라고 맨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밉게 보일 수 있어서 일자로 안 자르고 어, 하자는 거죠 자 그래도 오늘은 많이 자를 건 없네요 조금씩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제인 곳은 어뭐 이렇게 보면은 이쪽 부위가 좀다운폼 하냐고 머리를 붙여 놓긴 했지만 숱이 없는 부분은 좀 약간 이런식으로 차라리 길어서 이렇게 다운 폼을 하는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 손님한테는 왜냐면 숱이 이쪽에는 많지가 않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 15m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런식으로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좀 머리가 두상이 보이죠 그래서 머리 모양이 좀안 잡힐 수 있어요 자. 보이죠? 약간?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. 자, 투블럭을 쳤어요, 여기를. 투블럭 쳐주시고, 이렇게 쳤으면, 요런 라인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. 이거는 이제 약간 들어서, 약간 들어서, 약간 이렇게 끝에 쪽을 살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라인 한번더 정리. 뭐 그렇다고 많이 못 자른 건 아니에요. 잘 자르셨어요. 근데 이제, 이런,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라인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, 네, 이렇게만 잘라도 그 정리가 된 부분처럼 보이죠. 티크티크 한건 없어지고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위가 이렇게 좀떠 있어요. 이 부분이 좀 많이 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부분도 한번 잘라 볼게요. 자, 이거 대각선으로 약간 이렇게 주고,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 가볍죠. 그래도 이 부분이 약간 좀 허였죠. 이 부분도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. 자,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하려면 6mm. 자, 보면은 6mm 끼잖아요. 6mm 끼고, 기본적으로 제 거는 1.9까지 있어서 8mm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, 우리가 탭을 무탭으로 끼게 되면, 기본적으로 하얗게 나와요. 3mm도 하얗고, 어, 하얗고, 그 다음에, 뭐, 1mm도 하얗고. 그러기 때문에, 뭐, 이걸로 의지해가지고 치시면 되게 힘들게 하얗게 나와서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, 우리 초보분들은 약간 이렇게 6mm를 정확하게 끼시고, 어, 이 부분을 1mm로 올려놓고, 바로,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머리가 이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, 이쪽, 뒤 이쪽에서 이쪽으로, 이렇게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끝에랑 연결이 될 거예요. 6mm. 3mm나 5mm, 뭐 2mm, 이거 안 됩니다. 6mm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얗다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검정색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일단 우리 그라데이션이 정확하게 나오죠. 이런 식으로 살짝 또 쳐주셔도 되고요. 그래서 빛하고 클리퍼 올리는 거랑 정리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. 자그 다음에 라인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죠. 요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죠. 자 뒷머리도 마찬가지 6mm 잭을 끼시고 밑에서 이렇게 살살 올려서 어너 지금 형한테 몇년 왔었지 원래? 음. 사실대로 말해 9년? 9년 왔는데 형 하루 일월날 쉬는데 딴데 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? 네 어. 그래도 뭐 다른 데도 가보고 그래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라고 해아 근데 가끔 딴데 갔다가 어어 어. 항상 이대다갈 <웃음> 가끔 딴데 갔다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라인을 살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조금 더 올린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 파인 데는 이게 파였기도 했지만 약간 다운폼으로 눌릴 때 옆으로 살짝 눌더 이렇게, 이렇게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머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잘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위에서 이렇게. 자, 지금 제가 최대한 천천히 자르고 있어요. 잘 보시고요. 왜냐면 다운폼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이 너무 빨리 자르게 되면 또안될것 같아서 오늘 천천히 좀 잘라드려 볼게요. 그리고 밑에 라인은 이렇게 1.9mm로 이렇게 선 간대를 살짝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살살 자르셔도 돼요. 이렇게 살짝 깔짝 잘라주시고 왼쪽도 마찬가지 좀 비슷하게 자른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남고 이 부분은 좀 짧고 음. 다음폼은 이쪽은 떠있고 이쪽은 붙어있고 어,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이어, 이어줘야 돼요, 잘. 이런 식으로 살짝 깔끔하게 쳐주시고. 그리고 이쪽 밑에 여기 좀 붙어있는 부분도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곳이 전부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들만 살살살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또 다른데 다른 데로 이렇게 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른 다음에 6mm 탭을 끼시고요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이렇게 좀 붙어있는 곳들을 이렇게 살살 쳐주시면 빛이 비쳐가지고좀 검은색과 이제 약간 그라데이션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, 지금 눈앞에 보이는 깔끔합니다, 지금.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시고, 6mm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. 이렇게 뭉쳤다고 생각하시는 곳은 이렇게 살살 정리해 주세요. 이 부분은 각도가 없어요. 각도는 그냥 9 0도에 이렇게 들어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대신 두상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안되고 이거는 밑에 두상, 이 네이프 부분부터 그그 그 각도대로 쭉 올려서 이렇게 똑같이 올려주시면 어, 위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밑에 잘라주시고 이런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. 생각보다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대신 이건 이렇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잘 보세요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영상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깔끔해지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이 자를 건 없고 그냥 해놓은 거에다가 약간 저는 숟가락만 얹겠습니다.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고 또 이런 부분도 한번 튀어났다 생각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운폼이 안된 부분들이에요. 다운폼이 안 됐고 다운폼이 눌리지 않아서 약간 좀 튀어나와 보이죠. 양쪽 사이드는 다뭐 붙는 데는 붙었지만 떨어진 곳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얼룩진 것처럼 머리가 나오는 경우고 이게 투블럭 라인 중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쪽이 많이 진하죠? 이런 부분은 이렇게 6mm나 또 옆으로 이렇게 살살 쳐가지고 이쪽은 땅아픔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요렇게 잘라주시면 좀 색깔이 비슷해졌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또 제가 하듯이 살짝 끝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한 가닥 한 가닥 나온 거수쳐가지고좀 지저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깔끔하죠. 그래 이 부분도 좀 많이 뭉쳐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술 살짝 한번 이 속에 이 겉을 약간 들고요. 속에를 살짝 이렇게 한번씩 쳐주시면 어, 층이 별로 안 나고 훨씬 더 깔끔하고 위에 부분 탑 부분은 수술 치게 되면 지저분하니까 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게 속의 안쪽을 살짝 한 번씩만 쳐주세요. 이렇게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. 그러면 달라붙고 어때 깔끔하지? 어, 투블럭 같지가 않잖아. 아주 잘, 아주 좋게 잘 나왔어. 왼쪽도 마찬가지.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 이렇게 정리할 때 끝에를 살살 이렇게 정리해주세요.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은 90도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끝에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만 잘라주세요. 머리 잘자르셨네요 이렇게 숯도 마찬가지 이제 저는 이 친구한테 9년 동안 숯을 안 쳤는데 어 이렇게 좀 약간 화면상에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여기 짧죠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좀 길고요 그래서 부분들이 이렇게 층이 많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위에는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수 칠려고 하면 소개를 좀 친다고 생각하시고 치세요 이게 위에를 치시면 안 돼요 초보명사 분들은 약간 이렇게 잘못하면은 머리가 많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머리 앞머리 부분도 나쁘진 않아 약간 위에 층 같은 경우 살짝 들어서 잘라 주시고 역시 오른쪽이 조금 짧네 지금 이런 머리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 좀더 바꿔볼까요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쪽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짝 브이라인으로 약간 크롭컷 비슷하게 대신 좀 너무 짧지 않게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뭐약 괜찮을 것 같아요 대각선이 싫어서 온 거니까 대각선만 안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머리 잘 잘랐고요 뭐 어떻 머리 마음에 들어? 네. 어, 깔끔하지? 이제 좀 달라졌지? 네, 네 블랙형 했습니다 화이팅! 초보 명사 화이팅! 화이팅 한번 해라. 화이팅. 그래. 배신하지 마. 네. 어. 감사합니다. 블랙형. 구독. <웃음> 구독. 구독. 구독. 좋아요. 좋아요. 알림 설정. <웃음> 꾹!